파일을 가져왔으면 우리가 인아웃점만 잡아서 파일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타임라인에서 편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타임라인에서 클립을 자르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툴바에 보시면 지금 화살표처럼 생긴 모양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면도날처럼 생긴 모양도 보입니다. 면도날처럼 생긴 것이 이제 자르기 도구입니다. 레이저 툴이고요. 단축키는 C입니다. 눌러주시면 마우스 커서를 클립 위로 가지고 와주면 이렇게 면도날이 생기는데요 어, 클립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클립 위를 벗어나면 이렇게 빨간색 선이 생기면서 자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립을 한번 잘라 볼게요 딱 자르면 지금 클립이 두 개가 생겼어요 어, 이쪽 왼쪽에 클립 하나 오른쪽에 클립 하나 잘려 있지만 플레이를 해보면 두 클립은 연속되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클립을 지우고 싶으면 여기서또 클릭을 하면 잘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셀렉트 툴로 바꿔야 됩니다 툴바에 오셔가지고 화살표를 눌러주셔도 되지만 우리 단축키 있죠 V를 눌러 보겠습니다 V를 눌러주니까 어떻게 되죠 예, 지금 셀렉트 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클릭하시고 d e l 키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지금 했던 방법 말고 좀 세밀하게 클립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클립은 음, 달고나라떼 섞는 과정인데 지금 섞어보니까 어, 뒤에 너무 어, 다시 손이 들어간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다시 손이 들어간 부분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듯이 C를 눌러서 연도날로 바꾸고 뒷부분을 자를 거니까 다시 V를 눌러서 선택 지우면 되지만,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다시 Ctrl Z 눌러서 돌려주고요. 자 마우스 커서 셀렉트 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쪽으로 가주시면 이런 커서 모양이 바뀝니다. 커서 모양이 바뀐 것은 좌우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부분을 자를 것이기 때문에 마우스 좌클릭을한 상태에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밀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더 이상 안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 클립의 끝이란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 타임라인 위에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